자잔 오늘은 오늘은 무슨 룩인 줄 아시나요? 네, 네. 짠. 풀로. 오늘 콩국수 룩이에요. 음. 풀로? 어디야 저기 골목 손두부. 저 골목으로 들어가면 된답니다 제가 요새 꽂힌 순, 뭐지 콩국수 집이에요. 여기 진짜 개존만. 이 골목으로 네, 들어갑니다. 됩니다. 니다 소고기 없소 삼봉이를 나이늘로 사진 찍으면 안돼 과연? 나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전 책상과 어. 좋아해? 어뭐 <놀람> 어. 나쁘지 않아? 아니, 아니 진짜 좋아해 그거 있으면 꼭 먹어 그리고 이런 찍으면 자전이꼭 맛집이라고 하하 <놀람> 이거 <놀람> 나 이거 먹을게 응 짜잔 투표하러 갑니다. 오늘은 완전 편하게. 입었어요. 응? 투표하러 가는 중. a d i a n Ta da. t 이거. a 거 a d 어 Ta d 이거 a da. 가 a da. t 아 da. Ta da. Ta da. Ta da. Ta 스 이거 진짜 편해가지고, 완전 마음에 들어요. 짱. 아니, 이새 카메라가 초점을 못 잡아, 진짜. 미쳤어. 너무 심해. 망가진 거 아닐까, 이거? 언니 그림자 있나 확인해봐. 귀신이야? <웃음> 사람들이 좋아하던 건 귀신이었고. <웃음> <웃음> 그녀를 실물로 보는 <못 웃음> 이가 <많이 웃음> 없었습니다. 오늘의 <웃음> 주 그만하면 안 돼? 영상에 네. 넣어버릴 거야. 네네네. 내일이 꽃이 나이 주민 그만하게 만드는 거 뭐고. 우리다시 그만하라고. <웃음> 양꼬치를 먹으러 왔습니다. 아. 양꼬치 진짜 오랜만. 음. 양꼬치 개오랜만. 짠. 아. 맛있다. 아. 음. 맛있다. 아, 와. 아. 너무 맛있다. 너무 시원해. 와, 미쳤다. 개맛있어 보여. 오메오메오메. 너무 좋아. 꼬바로. 왕. 이좀 나온 표이어맛있겠 너무 맛있어. 좋 만족하시나요 오늘? 너무 너무 맛있어. 야, 이게 더 맛있다. 진짜 맛있다짜 음. 자라 노래방. 왜? 너무 높아서? 어, 너무 높아난 그래서 다비치 노래 안 불러 그니까 <웃음> 다비치 노래 르겠다 <웃음> 패스! 다비치 노래는 경계가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 사실 어, 그러니까 같나?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쉬는 <웃음> 생얼로 나왔어요. 이거지 진짜 맘에 들어. 나 스티치 가그 사람 보이네. 갑시다. 클럽조 샌드위치. 샌드위치를 먹으러 왔습니다. 언니 안줘안 줘. 안 보여. 안안 맛있가져 아싸. <웃음> 왜 알겠나? <웃음> 다 뺏기는 게 동생의 인생이야. <웃음> 웃기지 마. 언니도 너거챙겨잖아 뭐 언니 있는 것도 다 뺏기고. 하지 마. 언니가 쓰던 거나 물려받는 게 동생 인생이 다 가져가라 <웃음> 이 새끼가 진짜 <웃음> 하다가 뺏을 게 없어서 안경 드라이버를 뺐는데 <웃음> 아니! 어이없네 진짜 이미 가져간 거 아니야? 내회산에서 아니거든? <웃음> 허락 맞고 <먹고> 가져갈 거거든? <웃음> <웃음> 잘 먹겠습니다 <웃음> 이게 왠지 간이 셀거 <웃음> 같으니까 이 정도면 돼아 <웃음> 좋아 음. 음. <웃음>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쵸? 재밌어요 <impat severely> 제 카메라는 좀 덜그덕거리긴 하지만요 <웃음> 아, <뭐라고. 웃음> 샘프가éra, 말했네, 야, 어... 나 갑자기 말네그야 빨리! 알어 이거 이거 엄청 시스루네 어? 엄청 씻으르네. <웃음> 나 머리 잘랐죠. <웃음> 너가? 아. 짜잔! 쌀국수. 시네마. 쌀국수. 사실, 진짜 간단하고 단죽수 같은 느낌인데 가격은 되게 비싼 느낌. 그러니까요. 도는이 거기 없으 밥을 다 먹고서 저 오늘 비디오 빌리지 왔어요 저 오늘 매니저님이랑 같이 밥 먹어가지고 이제 미팅을 할 거예요 모르겠다. 여기가 아니야 직진하면 됩니다 랄미 랄미 랄미 날미가 날미 날미 날미 날미 가 뭐야? 날미가 뭐야? 전내 날미 <웃음> 날미 날씨 미쳤네 군본없는 노래 다 미쳤네 오늘의 식당 와, 아, 귀엽다 모드실 스매쉬는 버거 세트 나 아, 일단 음료수 시금이야 지금. 짠, 야 이거 네 진짜 맛있어 보여. 여기 막 치즈가 막 지금 막 흘러 내리고 있어. 한입 줄까? 물론 내 것도 치즈가 흘러 내리고 있지만. 응, 한입 줄게. 어 고마워. 맛있겠다. 뭐? 니 내가 옛날에 응. 어떤 치자붕어집을 갔는데. <웃음> <웃음> <웃음> 이것부터 <이런 것도> 먹어볼게. 좋 <웃음> 맛이야. 근데 이거 약간 그 짱콕버터 싫어하면 살짝 호불호 갈릴 수도 있어 그니까 호것도 엄청 많이 들어요. 좋아. 난어불호 좋아해 나도 좋아해 저희는 밥을 음. 다 먹고 지금 카페를 가고 있어요 오늘 진짜 무진장더워요 해도 너무 뜨겁고 하지만 오랜만에 비가 안 온다는 거 설마 웨이팅 아니겠죠? 어? 어우 야, 무슨 냄새냐 이거? 되게 인센스 냄새 엄청난다 그지 있는 데가 게예 짜란 햇빛 때문에 타잖아 뭐지? <웃음> 난 근데 그분이 그걸 볼 때마다 때랑 원두가 다른가 보다 얘는 에티오피아 블러드고컵바는 생각보다 괜찮 얘는 브라질 과 이거 먹어 이거 너 기준 산미 있는 느낌이야 뭐. 완전 없는. 아 그래? 당.. 당 고리찬기? 이러세요 할머니? 양 부수헌디? 우와 미쳤다 존예.. 존예하네 우와 <웃음> 나 갑자기 그 댓글 생각났어 어떤 사람이 나보고 오랜는가오 수가 아, 몇이세요? 한 137쯤 돼보이는데그뭔 <웃음> <소리. 웃음> <웃음> 웃겨 뒤지는 줄 짜잔! 오늘 미팅이 있어서 회사에 왔어요 오늘 여기 뷰가 진짜 좋네요 좋으면 뭐합니까? <웃음> <웃음> 디자인으로 뷰먹으셔 시간이 없네 <웃음> <웃음> 와! 집이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해피해피 해피. 이제 지, 저녁을 먹을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10시야. 난 요새 좀 밖에 음식이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 아, 어, 공감. 짜란! 이거는 좀이상하긴 생기긴 했지만 <웃음> 명란 아보카도랍니다. 여기다가 생존을 위한 밥이야. 아니야! 불닭마요를 뿌려서 먹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열라면에 순두부 넣은 거. 잘 먹겠슴둥! 잘 먹겠슴둥! 맛있겠다. 일단 너는 탕산을 한입 먹어야겠어. 난 요새 아보카도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아보카도 적당히 먹어야 돼. <웃음> 이거 많이 뿌리면 맛있어. 아 미친 거 아니야? 밥이 조금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안 매워? 아보카도가 개 크잖아. 음. 진짜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행복. 멀지 않다. 멀지 않다. 이게 행복이지. 금요일이어서 강변에서 버스를 타고 집에 왔는데 버스가 다매진인 거예요. 6시 50분이었는데 뽑을 수 있는 차표가 9시일 거 밖에 없어가지고 <웃음> 진짜 9시에 올까 봐 너무 조마조마했잖아요. 아니네, 6시 30분 정도 됐겠다. 왜냐면 음. 우리가 50분 차못 음못 쳤다. 맞네. 짜가 빨리 이쁜 척하는 거야. 나 이쁜 척하는 게 아니고 지금 찍고 있는 거야. 모노메이션 아, 7월 1일날 오픈했대 아 그렇구나! 제발! 짜란. 어디 갈 건데? 나라나라나라 마클 랜드 같은 거시청 오! 진 오! 이쁘다! 와이거으 아, 빼고 아오 아, 좋은 생각이야 이거지? 어 오! 괜찮은데? 포샤시 와, 야, 근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포샤시? 양양. 광. 어문 닫은 것 같은데? 아니네. 열었네. 아 배고파. 아 배고파. 메뉴가 뭐뭐 뭐 있어? 응. 손결 파스타. 따란식점빵 <웃음> 제로만 계속 먹다 보면 탄산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난 제로 괜찮거든. 내 재료에 싫은 점이 뭔줄 알아? 재료를 먹고서 한숨 잠들잖아? 그러면 그 맛이, 입에 남아있는 맛이 진짜 기분 나빠. 진짜? 응. 너 이런 면 좋아해? 뚜운 면? 아, 미안. 이런 면? 어, 나 좋아해. 나도. 나는 은근 이런 면이 더 좋아. 아니, 근데 이이있이이이이 <목소리도> 아, 미쳤다! 솔직히 맛있겠지? 해! 짜잔! 알라조! 나는 이럴 때기분 좋더라! 어? 우리 오자마자 사람 많하지 맞아! 너자이식과인인거 알지? <목소리도> 난 솔직히 진짜 먹어보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내 생전 동, 이런 동생이 있어서 이런 것도 먹어보는 거야 할머니야 나는 이런 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또안 먹는다고 알았어 <웃음> 지애는 알아서 발라주지 먹게 동생아 야 한번 나이프 잡았으면 끝까지 발라줘야지 거기 아, 잡고 먹어야 될거 아니야 먹다가 발라 알았어 또 너한테 건네면 되지. 되지 그럼? 아. <웃음> 사람들은 그 버, 우유 버터 이렇게 대 근데 그게 우리 집 옆에 카페인데 우왕 뭐, 어때 나알뜰 살뜰하게 그, 잘 먹었지 어 잘했대요 야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건 먹어보니까 응. 먹어보자 역시 응. 많이 발라 먹는게 맛있지 많이 발르니까 고소하네 아까 너무 자린 고비로 발랐어 <웃음> 미미 몬드 미미 뭐 아니 원피스를 어, 좀 어, 내, 내가 가지고 있는 건좀 비슷하긴 한데 아 근데 나는 사실 꽃무늬를 별로 안좋아하긴 해서 이그 예쁜 것 같아 아이 연노랑... 나여기 연노랑 꽂혔나봐 언니한테 없는 스타일 같긴 해. 한 진짜 귀여운 거 발견했어. 진짜 귀엽게 복숭아 떨어져 있는 거 보여? <웃음> 복숭아가 귀여워? 응. 어. 그지왜 하나만 혼자 떨어져 있는 거지? 어디서 떨어진 거지?